아, 찍은 거 봐야지, 영상. 아, 안보셔 야, 안보셔서 못. 아, 안 보셨어. 야, 너무 눈 테러 당했어. 아, 겁나 웃기가 너무 찡해서 나 깜짝 놀랐어. <웃음> <그럼 너무> 레전드네 <웃음> 어. <웃음> 눈에 무슨, 뗄 수가 없어 무슨 저렇게 코미디냐 다 인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트콤이 언니는 너무 아니 너무 더워 아니 너무 더대 <웃음> 그래. 너무 눈부수이 너무 더워 <웃음> 말을 하고 해. <웃음> <웃음> 너무 놀랐네, <웃음> 놀랐네. 놀란 거 맞아요? 혼는 너무 없음. 나한테 크게 놀랐어. 나 심장이 벌렁. 갑자깜짝이 <웃음> <웃음> 아, 깜짝이야. <웃음> 야, 야 <웃음> 그런 거할때 말을 하고 해. <웃음> <웃음> 너무 놀랐네. 너무 놀랐대. <웃음> 수박을 광고를 하네. 근데 저러면 이제 수박 맛있을 차이다 수박 <웃음> 이제 수박이. <웃음> 계곡에서 수박 맛있는데 아 계곡에서 삼계탕 아 삼계탕 닭도리탕 먹어야 돼아 그렇군요 구 우리 계곡을 먼저 갈까? 네. 요즘 아유. 같은 날씨에 네. 딱 지금 우리 가면 좋잖아요 네 좋아요 맞아. 가서 근데... 막 수박 같은 것도 먹고 네. 컵라면 그냥 아, 먹으면... 컵라면 좋지 수박, 삼겹살, 맞아. 컵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네. 남들 응. 안갈 때, 우리 후딱 갔다 와야지. 맞아, 그때 글램핑 얘기도 나왔어. 아, 아. 글램핑도 좋은데. 아, 나 글램핑에서, 나 글램핑 해봤거든. 그것도, 그것도 <웃음> 해봤거든요? 경험자네. 네. 그것도 다 호수 위에 있는, 뭐지? 아 그러니까 그 낚시도 같이 할수 있는, 아 어. 위에 둥둥 떠있는 애. 멀미 앓말이. 안 나? 멀미 안 나요. 그냥 고정, 그 바깥에 고정되어 있어서. 어. 근데 저녁에 우리 그때 빔프로젝트도 빌려가지고 거기 하얀색 천막이니까 어. 벽에 싸서 막 영화를 보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옆 글램핑에서 그 커플이 겁나 싸우는거예요 어. 진짜 아. 너무 시끄럽게 힐링하러 갔는데 아, 어, 어, 쟤는 왜 이렇게 싸우냐 우리 막그 우리 막그 공포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웃음> <우리> 친구들이랑 <웃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웃음> <웃음> 아... 싸우다가 갑자기 또 화해했나봐 <웃음> <웃음> 화해했나봐 <보. 웃음> <웃음> 이래서 칼로 물베기 같은 거네 그렇지 음... 그 캠핑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격렬하기만 했네요 <웃음> 그렇죠 <웃음> <웃음> <웃음> 하하 이거 재밌겠는데 <웃음> 아니, 진짜 웃겨 <웃음> 너무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내가 다 봤어 희노애락 어, 희노애락을, <웃음> 희노애락을 <웃음> 내가 다 느낀 <웃음> 그래서 그 공포영화가 눈에 뭐 들어오지도 <웃음> 않고 애들 다가다 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때 어, 약간 좀 빨쭘해지잖아 서로 그 순간 뭐가 한마디가 들리니까 다들 길이 완전 뭐야 방금? <웃음> <웃음> 뭐야 방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하면서 다들 갑자기 그냥 조용하게 뭔가, 말도 없이 듣고만 있어 가족들끼리 갔는데 그러면은 약간 지나 뻘쭘하겠다 아, 그렇겠다 결국 가족끼리 갔어요 음, 음. 진나 뻘쭘할 수 있지 <웃음> 계곡이나 글램핑을 알아봐야겠다. 에어컨이 안 시원해요. 이거는 어떻게 하지? 어나 더워 나 죽는 죽을 줄 알지?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뜨겁워 AC가 안 켜져 있었어. 요 AC가 A씨. 뭐예요? A씨. 이 에어컨. 이걸 눌러야 에어컨이 나오거든. 그냥, 그냥 바람만 나오고 있었던 거야. 안 그러면 그냥 <웃음> 봐. 아이 더운 날에. 맨. <웃음> <웃음> 너무 손이 많다는 언니. 음. 아니 근데 아까 분명히 켜져 있었는데 왜꺼졌대 아, 이제야 좀 시원하네. 아, 그래 이거지. 아직 켜져 있었는데. 제가 카메라로 같은 생각 했을 거예요. 그니까, 이거 곧 꺼져버리지. 아, 터져버릴... <웃음> 시원하게 해게또 음. 과하다고, 이제 얼어 죽을 만큼 준다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다시 줄임. <웃음> 와, 적당한 게 없어. 와, 와 바람가라와. 아니, 지금 더우니까 빨리 시원하게. 거의 신분당선 급으로 틀고 아, 아, 있어아이스에이진네서 어. 시원하게. 근데 원래 이렇게 가는 건 맞아요. 우리 휴게소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비 찍어준 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외곽으로 보여요? 그래서 파르나스 저 옆이고 지나왔는데 나가. 내가 네. 아, 나가 가 내가 나가 내가 네. 네. 네. 네. Sorry. 왜왜 네. 아니 운전할 때 집중하게 5,6,7 나가 네. 네. 내가 네. 나가 내가 네. 쏘리 왜 우리 근데 그 파르나스 옆에 현대백화점 찍은 거 맞지? 네 근데 왜 자꾸 저쪽 방향으로 돌리지 이게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음성 인식인가 아까? 전기적인... 휴게소! 휴게소! <웃음> <웃음> 음성 인식? <웃음> 아니 얘내비 이상한 것 같은데? <웃음> 한참 전에 이미 코어치를 지났는데 여기다가 주소 다시 써봐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5시 11분입니다 그냥 얘네일로 돌리는데 500m 우회전입니다 됐어 이 정도 끄자 끌까? 끄지 그래 말까? 물름 이 어, 이제 크잖아요. 어, 어, 이제 수야 는데맞 <웃음> <맞아. 크자마자 웃음> 그러니까. 진 어, 맞아. 그러니까 항상 불변의 <웃음> 법칙. 아 아니,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런 주제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요하요 세차한 <웃음> <웃음> 오. 오. 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오.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아 지금 앞에 아, 네. 거의 무슨 재난 영화 느낌이야. 투어로 숨어로. 오, 시원하다, 시원하다. 와 이거 좋은데? 좋아. 네. 저거 <웃음> 되게 수중에서 촬영하는 아, 것 같아요. 아, 아쿠아리움 왔다고. <웃음> <좋아>. 놀이기구 <웃음> 타는 거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아, 이거 무슨 신기내내불 올라가. <웃음> 올라가잖아. 바람, 바람 불어서? 어. 바람으로 말해. 바람으로 물을 한번 빼는 거지. 창문 내리면 안 돼. 이제 창문을 한동안 내리면 안 돼. 왜요? 이 안에 물도 들어가잖아. 아. 창문 내렸다 빼면 물이 쫙 불어. 아, 불어가지고. 아, 깨어나. 좋은 날 해야지 음. 그리고 차가 왠지 좀 반짝반짝하면 기분이 좋아, 차탈때불 들어옵니까 춤발! 부르르. 부르르. 부르르. 부르르. 와플도 하나 사먹고 안됨 왜? 진탄이 안 음. 나올 듯 아니야, 그거 엄청 작아가지고 안 됨, 안됨 에피타이저임 맛있는데 안됨 에피탈 안 됨. <웃음> 맛있는데 자기 안 좋아하니까 <웃음> <웃음> 맞아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였으면 어 좋아요 먹어요 했을텐데 비빔밥은 <웃음> 집에 안가고 기다려서 먹고 가겠다고 했으면 했어 안됨 와플 안됨 둘다 와플 안좋아하니까 안그 나. 집은 진짜 맛있는데 안됨 안 나못파 응. 죽겠네. <웃음> 왜 자꾸 웃어? 왜 왜? 아니 그냥 웃긴데요? 제일 웃기. 희한하네. 응. 왜 웃기지? 본인이 왜 웃긴지 모르는 게 제일 웃기? 응. 진짜? 응. 하하 보스임. <웃음> <웃음> 하하 보스? <웃음> 하하 세계관 몰라요? 몰라. 아니, 설명도 안 아니, <웃음> <웃음> 설명 안해줘 설명 안해줘 이거 너무 장황하지 않습니 설명 안해줘 설명 안해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하하 알수 있어 자막으로. 그럼 자막으로 쓸수 있는 정도면 왜말안 해줘? <웃음> 하하세관몰몰요요하또 <웃음> <웃음> 모르는.. 모르는 것만 모라고. <웃음> 몰라요? <웃음> <웃음> <웃음> 설명 안 해줘. 뭐하 버스? 응. 하하하하버하 버스. 버스? <웃음>